홍언님 오늘은 운동 수다 한판 때리러 갑니다 재활 교정 트레이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 선수를 전담 재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박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이제 어깨 어깨 우리가 프레스 같은 거할 때나 레터럴 할때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네네. 분들 중 부상이 생일 부상 정말 많고 이 각도가 네. 얼마만큼 안쪽으로 모아져야 되고 네, 네, 네.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레터럴 할 때도 내가 옆으로 가야 될지 네. 살짝 앞으로 가야 될지 경갑을 어, 패킹하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어, 부상이나 이런 이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경갑골에 대한 수평면에서의 모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경갑골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30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얘를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운동하는 게 다치진 않겠죠. 음. 근데 좀더 우리가 이제 강하게 운동하려면 얘를 더 벌려서 하게 되는데 음. 제일 먼저 봐야 될건 흉추의 구부러짐이죠. 구분등인 그러니까 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걔가 돼 있지 않으면 견갑골을 아무리 컨트롤 시키거나 해도 잘안 된다. 음. 프레스 동작을 할때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견갑골 모양대로 한이 정도에서 밀으라고 하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팔이 잘 올라가요 근데 바짝 젖혀놓고 뒤로 이 동작하고 부드럽게 얘를 조금 더 앞으로 빼서 빼서 여기서 미시면 은잘 올라가거든요 나프레스 동작 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젖히면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견갑골을 조금 더 밀어놓고 견갑골의 모양대로 음. 팔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이런 찝힘 형상도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키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가 모으는 것보단 벌려서 운동해야지 생각하는 자극이 많이 가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벌렸더니 아프니까 나이 정도 각도에서 좀 밀면 은 굉장히 잘 먹고 통증도 별로 없더라 라고 하면 이제 그 위치를 잡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기계식으로 이 각도 각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프리웨이트로 먼저 내가 내 몸에 맞게 각도를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 이 상태 90도를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개입도가 좀 틀려진다고 생각 얘기를 해요 그렇죠. 타겟을 당신이 전면을 좀더 키우고 싶냐 측면을 네. 키우고 싶냐에 따라서 그렇게 운동을 시키고 저 또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 얘기한 거 플러스 그게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타겟을 잡아주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한다고 네.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네.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도 근데 각도를 예전에 바디빌더 때는 옆으로 좀 많이 했어요 옆으로 근데 아, 되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도 옆으로 안 하고 네네. 제가 편하게 올라가는 각도 요 각도로 해요 지금 네네. 확실하게 그때도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지금은 더 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음. 여기서 말씀드리 고 싶은 게 방금같이 내가 팔을 많이 벌리고 멀리 던져야지 자극은 여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어, 삼각근을 굉장히 발달시키려면 오히려 프레스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중심에서부터 멀어져야지만이 이게 회전력이 더 걸리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저도 초보자들은 이렇게 옆으로 던져서 인지했을 때더 들어가요 네네 다만 여기서 이제 저는 옛날에 그바디빌더할때 30kg로 사이드레트를 했었어요 30kg를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던지냐 이거죠 저는 무게를 키워서 사이즈를 키우려면 조금 더 굽히면서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좀 생각하는 게좀 있어요 이건 답은 없어요 <웃음> 네 맞습니다 운동에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정말 두가지 다 해보신 다음에 어느정도가 좋은지 어느게 더 발달이 느낌이 잘하고 되는지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가장 좋아요. 이 숄더패킹이라는 경갑을 그러니까 후방으로 경사해서 V자로 누르는 자세인데 네. 굳이 얘를 숄더패킹에서 운동을 해놔라는데 그건 좀잘못다서 좀, 좀 생각해요. 어깨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잡아놓기스 비슷해요. 네, 락킹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견갑골이 이렇게 너무 말려있으면은 음.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공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후방 경사를 못 시키고 푸인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인다는 거죠. 음. 네.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죠. 저의 생각은 그거를 힘을 주고 있으면 은 거기에 인지돼서 걔를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생각하는 주동근을 움직이고 대용근 주동근을 움직이고 했을 때 걔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그렇죠. 걔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가 그의 주, 주동근이 되버릴 수가 있어서 저도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요. 네네. 얘는 이렇게 젖히는 운동들을 좀 해줘야죠. 이런. 저는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힘을 주라고. 해요. 누르고 올리고 이 힘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견갑을 음. 잘 못쓰는 사람은 이걸 먼저 시키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프레스라는 운동을 알려드릴건데 네. 네. 우리가 다이아몬드 모양의 운동을 넣고요 견갑골을 가장 힘쓰는 방법을 만들어준건데 얘를 벌려요 벌린 다음에 이 끝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때 당연히 엘보도 눌러줘야죠 근데 얘를 이제 들어 올릴 거예요 눌러서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면 명치까지 위로 뜨게 자, 준비 시작 쑥, 여기, 여기 뭐 명치까지 이렇게 떠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흉추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면 안 돼요. 여기 오르지 여기 힘으 경각을 늘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5초 정도 음. 천천히 음. 오니 치 하고 쭉 밀어서 명치까지 들어올려지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드는 거죠. 어 일단은 관절이나 근육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병든다고 라 보시면 돼요. 뻣뻣해져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목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게 이게 펴지지 않을 경우에 쭉해서 보통 이제 얘를 당겼을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음. 이런 스트레칭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아니 손목을 조치셔야죠 그래서 얘를 뒤로 한번 쭉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타이트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 이게 목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얘를 가운데 이렇게 놓, 놓고요 놓고 자 내가 이제, 이제 몸 중심에 놨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네, 요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 땡기는 것보다는 아예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바닥에다 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대보세요 대놓고 어깨 으쓱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힘을 주고 부,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렀죠? 이 상태에서 얘유지시켜놓 다음에 엘보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반대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평소에 해주시면 되게 어깨 으쓱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고 그렇죠. 반대로도 이렇게 하고. 저도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요. <웃음> <웃음> 이거 할 얘기면은 이거 한몇몇백백백백백백백네한 몇, 몇 9박 10일 정도 해야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이백백백백백백백백백또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빨리 <웃음> 홍원이 채널 은사는아니8 0이8 0 아.. 이이는데하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대하재용입니다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력이 강력한가 어? 일단은 호두 갖고 왔습니다 호두 과연 이거를 깰 수가 있을까 재용이가 궁금해 아 깼습니다 아, 야 쭉쭉쭉 빼기 여러분 <웃음> <웃음> 빗대기 먹어야죠 아우 프로야 근데 너무 프로야 둘다 너무 잘해 아 아 저도 저 대기업에 끼고 싶네요 전 아직 유린이 유튜버 새내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러워 남입하고 싶은데 저기를 남입해야 되는데 나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사과 깰수 있을 것 같은데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Yeah.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it. This picture I was i 하나는 안 돼요. 이두 개는 됩니다. 두 개가 안 되면은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하두 개는 됩니다. 와우. 어 역시 두 개부터는 살짝 인정 가야 됩니다. 섭취하고 비타민도 나와도 올게. 자 한번 해볼까? 줌단다줌 <웃음> 늦게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웃음> 사과를 늦게 놨어요 지금 형님이 깨는 강력하네. 것도 깨는 것도 깨는 건데 강력하네. 너네, 강력하네. 너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아왜 그러세요 형님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내가 봤을 때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해랴 <웃음> 아, 강력합니다 아, 다음은 아, 재밌는 아, 거를 내가 네. 가져와 보 저는 안 되는 걸로 사과를 대기업 클래스가 다르네요 힘도 아, 없어 네. 구독자도 적은데 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안타깝다. <웃음>